티아나의 조리 음, 브이맥스다! 브이맥스 1잔 브이맥스 음, 어? 아, 뭐야? 자이 이상인씨의 기운을 빌려 한번 뽑아보도록 자, 자 오늘 우리가 카드 강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창공 스트림 5팩 타임 게이저 3팩 찰흙의 가이스트 6팩 퓨전 아츠네펙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차... 정정할게요 차르 차르 게 아니라 치르게였습니다 치르 치륵. 치르의 가이스트 아까 정호준비물 찰... 차르를 봐가지고 차르로 <웃음> 생각이 났네요 학교 준비물 음 학교 준비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퓨전해요 차르 차르의 가이스트 어 갑자기 차르의 가이스트가 됐어 형상의이상해씨가 <웃음> 있어서 아빠가 말이 좀이상하게 나오네 음. 창공의 스트 o 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s Let's do this! Let's do this! Let's do this! l 꽝? t s do this! Let's do t 꽝. 아 꽝. l e t 꽝 do t 꽝. i s Let's do t 나 파도 줄게. 어 어떻게 있어? 뭐지? 오케이. 잠깐! 오케이. 뭐지? 자. 보면서 반짝바짝하이퍼리인가 <웃음> 어. <웃음> 야, 근데 우리가 하이퍼레어을 뽑은 적한 번도 없어 현재까지. 오래도지 어. 음, 트로피우스. 브이맥스 <웃음> 일단 브이맥스. 어! 뭐야? 하이퍼레어 나왔어? <웃음> 아, 대박. 오 대박. 야 하이퍼레어 나왔어 대박. 데로트 브이맥스 하이퍼레어 최초. 우리가 뽑은 거 최초야 하이퍼레어. 와 대박 대박. 성원축하 <웃음> <왜> 진... <웃음> <웃음> 야이 웬일이야 바 이거 금액 웬만지 봐야겠네 와 잠깐 검색해 볼게요 대우스 하이퍼. 브이맥스 하이퍼요와 브이맥스 잠깐 시세 조회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야 얼마 정도 머리났 와 아, 대박이다 와 진짜 하이퍼레어 야이런 기... 아, 창공 스트림 천원짜리에서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39,500원 야 천원 주고 샀는데 30, 인터넷 최고가 39,500원짜리 카드를 전가 뽑았습니다 와, 등급은 진짜? 등급은 하이퍼레어 야 하이퍼레어면은 여기서 등급이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거의 마지막 등급에 해당하는 하이퍼레어입니다 무지개 배경 아니 이거 이걸... 야, 이게 나오긴 나오는구나 이렇게. 어 <웃음> 꾸만인가? 야, <꿈 아닌가? 웃음> 야 대박. 어 꾸만, 예 꾸만. 오케이, 이제 다음 또 넘어갈게요.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, 뭔가. 응? 아까 세번 현재까지는 창공 스트림세 번째 팩에서 하이퍼 레어가 나왔고. 어 운이 너무 좋네 어, 그러니까 초반에서 너무 잘 나왔는데. 네드레이드. 자, 이제는 어, 타임, 타임 게이저, 게이저? 타임 게이저 신상이에요, 오케이. 딱딱딱 어, 광고지다. 오! 광고지는 초판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? 아 귀여워! 여기 이브이 나왔어요 어 이브이, 이브이? 어? 이거 레어가 있네? 오 레어 오, 이거 있는 것들 레우야 나머지는 꽝네 다음 다음 세번째 팩 오! 볼 있어? 어표지 있는거다! 오우 레기야 멋있다 흑마 버드렉스 더블 레어 흑마 버드렉스 더블 레어 오 대박 어, 표지면 좀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네. 검색해 볼게요 흑마 버드렉스 V 더블 레어는 인터넷 가격 5,600원에 나와 있네요 자 다음 방. 주인공은 마지막에나오니까 아아 레어 한개 <웃음> 레어 한개 아니 아직 와, 근데 진짜 마지막이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드 마지막은 퓨전 아침데 이제. 과연 뭐가 나올지. 아, 못 보겠어. 뭐 있어? 있어! <웃음> 아, 있어! 있어! 오늘... 하이퍼는 아닌 것 같아. 아, 하이퍼는 아닌 것 같아. 검은색 백은. 자, 아빠도 한번 살짝 맛보기로. 오! 자, 맛보기로. 기본인가? 요것만 볼게. 기... 기본. 아... 아, 높은 건 아니네. 레어...더블 레어, 레어 냄새가 난다, 아빠는. 유싱 리스 브 뭐죠? 더블 레어? 예. Yeah. 오늘의 마지막 카드는 유싱 리스 브이. 더블 레어가 나왔습니다. 야...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... 하이퍼레어. 어, 오늘 하이퍼레어가 나왔으니까. 아, 그래도 기분이 좀기분 음, 좋죠. 났어 안녕! 다음에 봐요.